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또 좋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IT 보안과 관련된 책이고요. 음, 제목은 배시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운영이라는 어, 책입니다. 사실 IT 보안책을 더 많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많이 안 나와요. 지금요. 특히 이번 연도에는 출판들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습니다. 더욱더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번역본이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한번 있어서 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치매사고 대응 쪽에 한번 반영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어려운 감이 좀 있었는데 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우선 추천 이유는 저희가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애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시 스크립트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저희가 bash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리눅스 프로그램을 할때 여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즈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키 캐시 같은 경우나 g i 시 bash 같은 경우나 아니면 cygwin 같은 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 이 배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리눅스를 어, 리눅스를 이렇게 어, 가상화시켜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어, 많이 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배시 스크립트를 활용한 어, 이런 애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시 스크립트를 자동화하기 전에 awk 같은 경우나 그프그 어, 다음에 큐트컷 이러한 그런 명령어들 리눅스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 이런 명령어들을 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활용하는 방법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웹노거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스템 로그 분석할 때 어떤 대량의 패킷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어떤 파싱을 한다거나 원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시키는 어, 그런 작업들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AWK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어, 윈도 그 웹로그 분석 하는 사례를 어, 유튜브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AW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노검색갈 때도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뭐 이렇게 어,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컷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테일이나, 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마지막부터 이렇게, 그 로고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명령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웹로고들을 굉장히 빠르게,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통합로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많이 갖춰져 있겠지만은, 이통합로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 이제,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 데에서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제대로요. 큰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많은 대량의 웹로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 솔루션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은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침해사고 대응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스크립트들을 어,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침해사고 분석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스템 보안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보안을 할때 이런 자동 분석 내는 이런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원하는 텍스트 안에서 원하는 값들을 골라와서 이것들이 보안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통 컨설팅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시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배치 파일 우리가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파워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시면 은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그럼 바로 보면 좋으냐? 예,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 요 책을 보다 보면은 이 보안로그 이게 우리가 침해사고에 관련된 그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이버 보안 운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침해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보안로그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이문자를 위해서 정성껏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설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이 보안로그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웹 로그라는 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시스템 로그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공격 기법들을 미리 좀 알고 오셔야만 이 책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문장 이 스크립트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풍부하게 애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동작을 시키면서, 어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좀 봤을 때, 어좀 어려웠어요. 왜그러면쉘 스크립트를 뭐 저도 이게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하거나,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이런 그런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이제 ELK나 기타 통합 로고 시스템들하고 같이, 아니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떤 대량의 로고들을 분석하고 한목패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이 어떤 이상징후 탐지가 있는 것들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 공부를 어, 이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분류한 것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이렇게 어떤 파이썬으로 분류한 결과들을 이제 ELK에다가 올려 가지고 이제 시각화 시키는 어,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러한 것들 명령어를 꼭 알지 않더라도 ELK 쪽에서는 이렇게 파일비치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로고들을 분류를 시켜 가지고 올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가저 이제 침해사고 분석들을 하다 보면 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ELK나 그런 것들이 다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은안 되겠죠 그런 것들 구축이 되지 어, 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전에 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쉘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원하는 값들을 내가 어떻게 어, 이렇게 뽑아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 이런 대량의 대량의 로그에서 이상징후 발생할 수 있는 패턴들을 어떻게 빨리 어, 가져올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 우선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예, 보셔야 할 예, 책이 될것 같습니다.